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친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채소야끼우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기 요리가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닭고기구이를 제가 어, 만들 건데요 이런 야끼우동이랑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가 돼서 오늘 심플한 저만의 야끼우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우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배추 당근 파. 이거 버섯은 지금 말린 버섯이 있어서 불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스는 딱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네, 일본 간장 같은거죠. 이거 쯔유 <웃음> 이거 필요하고, 어, 양조간장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동안 우동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끓어서 우동을 넣어줄게요.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찬물에 씻어줄게요. 이제 야채들을 손질해 줄 건데요 먼저 양배추부터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당근 잘라주기 당근도 예쁘게 잘라줬어요. 저는좀 길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버섯을 잘라줄건데요. 제가 집에 버섯이 없어서 지금 말린 버섯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푹 불리지 못했는지 여기는 조금 그 대가 약간 드라이해요. 그래서 는좀 빼주고 그냥 버섯을 손질해 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양송이버섯 넣고 하는데 오늘은 버섯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걸로 그냥 먹겠습니다. 요런 <웃음> 건 나중에 육수 낼 때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이 버섯은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건 버섯, 표고버섯을 구입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응급할 때, 이렇게 급할 때, 네, 말린 버섯 사용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야끼우동에 넣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쯔유를 2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하나, 두개 그 다음은 한국간장, 양조간장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웃음> 간단하죠? 그래서 잘 섞어서 소스를 준비해 줍니다 여기 뭐 미림 한 스푼이라든지 뭐 다른 후추 등등 양념을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워낙에 심플한 조리법과 맛있으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좋아서 요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깨게 솔솔 뿌려주면 은 마무리.